안녕 인디드 파워 촬영하러 왔습니다. 세준이 형, 찬이 형이랑 셋이 찍는데 처음 본좀 낯선 조합. 신선한 조합인 것 같아요.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거 야, 나 이렇게 할게. 진짜 이렇게. 어맞나본데 맞아. 너 가버려? 어. <웃음> 아, 아니, 나 그래요? 나 이거 놓게. 진짜 놓게? 뭘 놓지? 내가 놓을 건데.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진짜 이거 해요? 아, 형러고 있어. 난난 난 뒤집을게. <웃음> 잠시만, 이거 만남는 <만난다>. 사람. <웃음> 아, 형. 아니, 너, 너 뒤집어. 아, 원래 이런, 이런 데서 나온다고요, 형은. 응. 저도 이렇게요? 야, 잠깐만. 나도 이렇우리는 잡힌이 나온 거야, 네, 어, 그래. 네, 진짜. 아, 잘했어요. 원래 막 찍어야 돼 진짜. <웃음> 오늘 화보 찍는데 사실 보통 포즈 취하면은 보통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세준이가 형 뒤집어 뒤집어 이러더 진짜 이렇게 하고 꺾어 꺾어 꺾어 꺾어 꺾어 꺾어 막 이렇게 하고 리스펙 리스펙 지금 로해야돼 원래. 아 이제 좀 리스펙. 아. 아 최고다 진짜. <웃음> 아니 조급의노출도 <놓침도> 상관이 없어요. <웃음> 팬티 나와. <넣어로. 웃음> 팬티 나러 아니 이게 들어가기 이런데 어, 조금의 출칠아 어, 안돼. 조금의 놓쳤다고. <웃음> 이게, 이게 인별 감성 아니에요? 아니요, 정돌이 된나요 파질 <웃음> <훔쳐질> 것 같아요. <웃음> 요가 하는 거죠 요가? <웃음> <웃음> 아, 요가 했다 요가. 운동한 것. 방아웃 포즈 많이 봤는데 결과물을 과연 알것 같아요. <웃음> 아직 전혀 가려오지 않습니다. 어. 이거 걸쳐도 되죠? 그냥 자각자각 어. 자각 <웃음> 막 이런 거 있으시면 난다 난다 잘 나오나요? 아 저는 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방랑하게 좀 약간 자유롭게 막 이렇게 활보하는 게더 좋아가지고 근데 생각잘 나오면 정말 잘 너무 좋습니다. 옷이 작아요. 이오 조화의 아름다움 유 안녕하세요, 리트드입니다 저희가 인디드 촬영을 마쳤습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는 또 처음 하는 조합이잖아요.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인디드 12월 후에 이렇게 장식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다들 어땠어요? 오늘 되게 뭔가 평소에 이제 화보 찍을 때좀 해보지 않았던 좀 색다른 구도랑 포즈들을 음. 많이 해서 촬영을 했는데 어, 결과물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촬영하면서 굉장히 되게 여러 가지 동작도 하고, 그리고 구도도 처음 하는 구도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어, 촬영하는 데는 정말 재밌고, 우리 또, 팬분들이나 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또 특히나 오늘은 또 세준이의 또 독특함이 빛을 발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호지 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느낌이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잘 나왔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